제거해달리는 새로운 초보스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어. 본드 오늘 제일 찬양이ank 아니, <목소리> 아니. 오! 어? 어, 아니, 카넬로 님, 어서 오세요. 쌍령이 난, 어서 오세요. 아부합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나에게 포인트를 가져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하세요 태고에다닌 새로운 초보수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태고에다닌 새로운 초보수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태고에다닌 새로운 초보수 이찬영이라고